이거 블라인드 하려고 그런가? 그럼요. <웃음> 아, 해! 야, 이번 거 자신 있어! 아, 뭐. 아, 뭐, 직업을 걸든, 음. 뭐 내가 뭘 걸든, 자신 있어요. 저희 채널에 네. 또 가장 그 하이라이트 아니니까, 시그니처. 음, 블라인드요? 블라인드. 블라인드. 네. 갑시다! 이거는 자신 있어요. 음. 메탈 주막의 김현승입니다. 네. 바지사장 이수빈입니다 <웃음> 진짜 진짜 네. 나 이거 할줄 몰랐거든? 제가 한다면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? <웃음> 오늘 막걸리를 한번 테스트해보자. 와 근데 음. 이게 테스트를 하려면 네. 내가 상태가 좋을 때 해야 될거 아니야. 상태 좋은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<웃음> 하죠. 네. 이분은 헌혈하시면 안 되는 데니까 <웃음> <웃음> 수도 있어요. 어? <웃음> 네. 제가 오늘 마트를 이제 좀 여러 군데를 쥐졌는데 네. 오늘따라 그렇게 비싼 <웃음> 막걸리가 없는지 어? 나 음.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그죠? 우렁이살 우렁이 저도 이거 못 먹어 봤는데 어. 이게 되게 드라이하다그러더라고요그 네. 네. 다음에 저는 평소에 느린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, 느린말은 네. 뭐 평타는 치접 음, 그래서 느린말 음. 집어왔고 네. 그 다음에 이게 뭐 국민막걸리잖아요 장수막걸리인데 새로 나왔어요 패키징이 달라졌나? 네. 뉴패키지 아 그거 아세요? 이게 하얀 캡이랑 초록색 캡이랑 달라요 어떻게 다른예요 초록색 캡은 뭐야 수입산이고 쌀이 오. 얘는 이제 국산 쌀을 쓰거든요 그럼 이 까만색은 뭔가요? 얘는 뭔가요? <웃음> 오늘 그러면 네. 요네개 중에 이 네. 가격대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네.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에이 어, 이 껌이지 어, 요 정도는. 아 요정도는? 아니 기본적으로 음. 왜 껌인, 껌이냐면 얘가 육돌 거예요 어, 6도. 6도. 네. 얘 6도. 네. 7.5도. 7.5도. 얘 10도. 이걸 어떻게 구분을 못해? 그러니까 얘는 확연하게 다르다 쳐도 6도, 음. 6.5, 7.5 이러면 비슷하겠지. 아니, 그래. 이, 이게, 이게 제일 달 거고, 네. 안 먹어봐도. 이게 제일 달아. <웃음> 어, 단미료가 들어가서. 네. 얘는 덜달 거고, 네. 얘는 안 먹어봤는데 아마 단맛이 음. 약간 다를 거예요. 스테비에가 들어가 있어서. 어. 다 맞추면 뭐 있나요? 어, 다 맞추면. 네. 기분이 지금 좋아지시고 <웃음> 술을 먹었으니까 <웃음> 어, 예, 어, 작, 많이 먹었으니까 <웃음> 네. 기분이 좋아지도록 어.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블라인드 <웃음> 네. 시작해 볼까요? 가시죠. 자, 저희 감독님들이 막걸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. 네. 정답은 이제 이컵 밑에 써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서는 볼 수가 없고요. 첫 번째로 육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아. 으로 봤을 때어 자신감 있어 자신 자신 있어. 얘가 제일 비싼 거! 그 다음에 얘 장수! 백퍼. 네. 0그 다음... 아 잠깐만... 근데 느림마을이 네. 탄산이 있었나? 얘둘 중에 하나인 우렁이살이거나 느림마을 근데 저도 이렇게 봐도 확실히 네. 이게 장수라는 건 알겠어 그쵸 네, 왜냐하면 탄산이 막 뽁뽁뽁뽁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장수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기분 나쁜 거품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거품이 있습니다 그쵸 렇죠 그다음에 이게 확실히 음. 좀이게 걸쭉한 느낌이 있어서 음. 육안으로 음. 봤을 때 음. 이게 우국생주 같기는 해요. 음. 네. 음.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. 얘두 음. 그렇죠. 가지를 모르겠네. 음. 이두 개인 좀 헷갈린다. 어. 그렇죠. 그러면 이 차로 음. 이제 마셔보고 네. 가장 비싼 거, 네. 이제 가장 싼것 따야죠. 그러싼 거부터 먹어야지. 서울 장수 막걸리입니다. 분명히. 서울 장수 막걸리입니다 분명히. 응 음, 장수야. 그러면 이게 음. 다 마셔야 음, 음. 안해볼수 있는 건가? 응. 음. 음. 아 이거 느린 말. 음. 무럭이 살 이야. 이거 맛있다. 우와! 이거 우국 생조 맛있다. 끝! 아 너무 쉽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?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. 장수, 느림마을, 오렁이, 우국 생조. 저 이렇게 순서대로 놓겠습니다. 네. 이거 맞았어요. 얘네들 표정 보니까 그렇지 정확해? 아야 이거 다맞춰버주면 어떡하냐? 야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? 어? 무슨.. 이거, 뭐? 끝난 거야? 오늘? 처음에 뵙먹냐? 뵙먹냐? 그렇게 재미없었어? 노잼이야? 네. 얘만 하더라도 약간 프리미엄급 느낌 이 있거든요. 아, 어, 네. 근데 이거를 마셔 드셔보시면 아마 얘는 못뜻일 거예요. 아마. 어, 장수? 제가 장수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장수는 맛이 없어요. <웃음> 뭐라 그러는 거네? 이 오곡생주는 정말 얘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맛있고 음, 6 어. 5 0 0원이잖아 예. 네. 네. 네. 그러면 요, 가성비가 가성...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요 가성비 좋네요. 예. 네. 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어. 6,500원으로 음. 느끼는 행복감이 좀 달라. 근데 음. 네. 네, 요거 먹다가 이제 요거 먹으면. 네. <웃음> 이건 <이걸> 심지어 <웃음> 쌀 냄새도 많이 나요. 향도 되게, 되게 좋고. 깊은 향이 나고. 네. 어.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먹으면. 이제 음. 이렇게 2, 3년 묵은 쌀 같은 그런, 예, <웃음> 어. <웃음>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저 오늘 먹어본 네. 것 중에서 네. 우렁이살도 처음 먹어봤는데 아 요거? 우렁이살 괜찮네요 완전 드라이예요 어.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뭐, 우렁이살 같은 경우는 3천원이 안 됐어요 2천원 후반대 음, 나쁘지 않네요 음. 그런 거 비하면 사실 느린마을도 나쁘지 않은데 음. 아마 요렇게 드셔보시면 요것도 아, 별로일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 아 이거 완전 꿀팁이 하나 있다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하나 해봤습니다 여분들 러 음. 오늘의 영상은 네. 이거를 하기 위한 영상이었어요 사실. 사실 저도 이 블라인드 준비하면서 음. 못 맞추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. <웃음> 아 만에 하나 이걸 그냥 다 맞추면 은분량안 나올 텐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조금 했는데 뭐.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. 네, 그렇죠. <웃음> 그래서 오늘 네. 제가 따로 하나 준비한 네.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꿀팁 이게 뭘까요? 드링킹 요구르트. 아 이거 한글로 적혀 있잖아 그거 <웃음> 예! 그럼 이게 뭘까요? 아, 이 장수 막걸리를 네.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구르트로? 어 신박합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나한테 진동칩 얘기할 때 그렇게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<웃음> 요구르트로 이게 프리미엄급이 된다고요? 그냥 끝? 그... 어 드셔보시라니까 드셔보시라니까 <웃음> 맞지. 비슷무리하게 나오지. 비슷한데. 응. 어, 요거트 양이 좀 너무 많았어. 아, 너무 많았어? 너무 많았어? 슬슬 타면서 응. 응. 양을 조절하면 될것 같아. 응, 그나 그래, 그래. 같아. 그렇죠. 그 느낌이 왔어. <웃음> 느낌이 <웃음> 기분이가 <웃음> 다르다니까 <웃음> 느낌이 왔어. <웃음> 음. 났지 제가 지금 제가 섞은 게 약간 응. 5대1 정도의 비율. <웃음> 어. 역시 어. 소맥을 잘 말더니 <웃음> <웃음> 잘 마라 제가 많은 건기막히게 기가... <웃음> <기가> 말아먹죠 <웃음> 제가 이거를 네. 추천해드린 이유는 캐비해야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 아. 이 막걸리가 원래 또유어 그렇지. 고기다 유산일또 유산균... 먹고 더블로 가 그냥 어, 그러면 음. 지금 어. 느린 마을 어, 느린 마을에도 괜찮을 거야 살짝만 타서 음, 음. 괜찮을 거야 느림마을에 타니까 장수에 탔을때보다 더 좋은데? 어 기분이 나... 좋다 그죠 응. 음. 우렁이살에도? 아, 근데 얘는 드라이해서 괜찮을까? <웃음> 그거는 좀 별로일 것 같아 느낌에 살짝만 타볼까요? 음. 아 우렁이살은 좀 별로다 그치? 아, 드라이해서 우국생주는 어때요? 아, 그냥 먹는게 나아 아, 우국생주는 그냥 먹는게 음. 낫고 음. 어, 장수랑 느림마을은 음. 확실히 좋은데? 그치? 어, 어 이건 추천할만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. 음. 그 편의점에서 얼음 컵을 사세요. 얼음에 또타 먹어요? 얼음 컵에다가 네. 이거를 섞은 거를 딱 시원하게 짠 맥주보다 나 이게. 아 음. 막걸리 얼음 타서 먹는 건 생각을 못해봤네아 근데 오늘 다른 거보다 지금 야 이거. 진동칩이네 <웃음> 막걸리계에 진동칩을 어, 그러니까. 고 구우면 좋아진다 <웃음>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. 맛도 좋아지고 어. 야 요거 진짜 꿀칩이네요 네. 어. 한번 드셔보세요 네.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비싼 막걸리를 못 먹는 경우에는 항상 사 먹거든요 근처 편의점에서 잘안 파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에 탄 거보다 느린마을에 탄게 음. 더...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음. 느린마을이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에 딱 붙이니까 음. 더 좋은 것 같아요 궁합이 아주 좋군요. 음, 음, 음. 그러면 네. 이게 지금 플레인이잖아요. 네. 그냥 일반 네. 다른 맛들. 저는 그냥... 원래 어. 원래 제 최애 아이템은 어. 얘가 아니에요. 그 CU PB 제품 중에 어. 그 드링킹 요구르트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 맛이 있어요. 포도? 그거 섞으면 어. 마약입니다, 여러분. 어. 저녁 때마다 그거 빨고 있을 거야. 그 포도 맛이 왜 좋냐면 어. 그게 많이 안 달아요. 아. 단맛이 길다 짧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감미료가 들어간 단맛은 사실 길거든요. 아. 입안에서 계속 단맛이 남아. 음, 맞아, 맞아.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. 계속 서 꺅꺅꺅꺅끌한 맛이 계속 남아있고. 네. 막물리에 네. 김현승 선생님. 네. <웃음> 어. 아주 해피한 촬영이군요. 그러니까. 오늘... 어 어떻게 콘텐츠가 뭐 되도 나 몰라. 래 뭘까야 먹을까. 이모! 여기한잔더 줘요. 한 잔. 한 잔. <웃음> 와 진짜 아니 그렇게 이어폰이나 이런 거할 때는 이렇게 신나는데 이 형이 이렇게 텐션이 올라간 걸난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? <웃음> 아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다. 어. 아 근데 오늘 막걸리 음. 진짜 좋았던 것 같아. 나도 아 이거 진짜 맛있냐 아,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음. 방송? <웃음> 이모, 나여쭈귀 이모, 어 오늘, 아, 제또 나름 사심을 채우기 위한 방송. 이모, 안주 없어요? 안주? <웃음> 네, 더 이제 진행을 하면 슬슬 취기가 오실것 같아가지고 네,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 가야지 2차 어? 뭐 여기서 끝내려고? 머리가 아파다 뭐, 2차 가야지 네. 여러분 2차 갑시다! 야 2차 또... 가자 2차 2차! 저희는 2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이었습니다 어, 나 뭐지? 벌소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어떻게? 야, 그냥 한 거야. 형문이 풀렸다니까요 지금. 아니야.